ISTJ와 급속도로 친해지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. 조급하게 다가갈수록 ISTJ는 더 경계하고 멀어질 것입니다. 따라서 ISTJ와 친해지려면 서서히 다가가서 대화를 한두 마디씩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. 대화할 내용이 없다면 ISTJ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수험생이라면 같이 공부하는 과목 중 모르는 걸 물어보면 됩니다. 같은 회사 직원이면 회사 일정이나 산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. 사소한 소재로 시작해서 조금씩 대화의 범위를 넓혀나가면 됩니다. 단,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한 걸음씩 움직여야 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